이 말에 천석부는 천 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부는 만 가지 걱정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잡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걱정으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끝까지 보시면서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답변 중에서 상당히 흥미있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죽으면 안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너무나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생각하는 걱정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걱정을 하게 되고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서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걱정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으로 인해서 또 고민을 하게 되고 걱정이 되시나요? 강조되고 반복되는 걱정은 사람을 불안하게 한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걱정을 같이 줄였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긍정적인 사고 방식.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뭘까요? 긍정은 무언가가 잘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부정은 무언가가 잘안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글자 하나가 추가됨으로써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7월에 총 9개 연체가 있었는데요. 대출금 연체, 카드 연체, 관리비 연체, 통신사 연체, 가스비 연체,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금 연체, 신용회복위원회 대출금 연체, 보험치료, 필라테스 강습비입니다 일부러 하나씩 나열을 해보았는데요. 걱정거리가 참 많을 것 같지 않나요? 그 당시에는 저도 사람이다 보니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태도를 갖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은행과 카드사 연체금을 정리하였고 나머지는 추후에 할 예정이랍니다. 구한이라는 책 표지에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요. 걱정하는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가. 혹시 걱정거리가 많으신가요? 이제는 그 걱정의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엔 걱정을 해야 합니다. 걱정을 줄이려고 영상을 보는 건데 걱정을 하라니. 뜬금없는 말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할건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해결은 해야 되니까요.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은행과 카드사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총세군데를 연락해서 상담을 하는 것과 재취업 후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은행과 카드사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으나 신용회복위원회는 다행히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회사에 입사를 하였고 현재까지도 재직하며 기회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사정을 말씀드린 후 차후에 납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참 많은 걱정들이 간결하게 정리가 된 것이 느껴지시나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단은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도 걱정의 시작 그리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우리는 걱정이라는 친구를 항상 곁에 두고 살아가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걱정을 만든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꼭 해보고 싶은데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신가요? Just do it 그리고 베네딕트 컴버비치의 연설에서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있답니다 생각에서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메시지가 참 강한데요 이제는 생각만 했던 것들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아닌 유튜버가 되었고, 외국인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 영어도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종이신문을 보는 것도 시작했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다 보니, 쉬는 날엔 유튜브를 볼 시간도 없이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제 자신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다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도전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옛말에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 있다는 라 말이 있듯이 우리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과해지면 내면의 단 한켠에 아픔을 달고 살진 않을까요?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한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